안녕하세요 표만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영상은요 2월 월간 견적입니다 2월 20일쯤에 만들어진 견적으로서 3월달 쓰셔도 문제가 없는 견적이고요 제가 저번달에도 1월 20일쯤 에 올리다보니 딱 한달털 맞추다보니 지금쯤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참 이번 월간 견적은 자막이 생략된 대신 제가 좀더 말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해드릴테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견적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4, 50만원대 견적입니다 우선 용도부터 보여드릴게요 40만원대는 1 1 0 0으로 짤거고 50만원대는 12,100으로 짤건데 50만 12, 내장 그래픽으로 짤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거가지고 게이밍하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픽카드가 없이 게이밍은 뭐 돌려봤자 롤이고 롤도 이 정도면 옵션 타입을 해야 될 정도로 사실상 사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도로 쓰면 좋냐면요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SL 한글 정도 거기에 매장 포스용 PC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차후에 그래프카드 달아서 게이밍 용도로 사용은 가능하니 존버용으로 쓰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 경우 꼭 12,100으로 가주세요 그럼 조합을 한번 같이 봅시다 조합은 여러분 50만원대 가겠다면 11,100 그리고 40만원대 가겠다는 1 10, 1 0 0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다 애퍼 버전을 사시면 안 돼요 F는 그래픽 카드가 없는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아예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0,100이나 1 10, 1 0 0을 사야 되고요 10,100을 살 때는 H610을 사야 되고요 1 10, 1 0 0을살 때는 h 5 1 0 사야 됩니다 소켓이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보드 종류 꼭 색깔에 맞춰서 선택하세요 주의해 주십시오 어, 성전님, 그러면 12세대랑 20세대랑 뭐가 차이 나는데요 12세대가 돈을 조금 더투자하 만큼 확실히 CPU 성능이 좋습니다 그다 보니까 멀티 성능, 싱글성능 둘다 좋아서 좀더 빨리 빨리 타게 움직이고 약간 더 하드한 뭐 엑셀 파일 같은 것도 훨씬 쉽게 열수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차후에 업그레이드 할때 아무래도 그런 차이도 있을 거예요 CPU 성능이 더 좋은 12,100이 업그레이드하기 용이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 보드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메모리는, 마이크론 크루셜 DDR4 3200짜리 8기가 두 개를 넣었습니다. 어, 성조님, 저는 8기가 하나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라이트하게 쓰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8기가 하나 넣으면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 거의 20, 30% 떨어지고, CPU 성능도 5에서 10% 정도 떨어집니다.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는 꼭 짝수로 넣으셔야 됩니다. 듀얼 채널을 지원하게 쓰셔야 돼요. 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이거 4기가 두개 쓰면 안 돼요? 하실 수 있는데, 마이크론 메모리 일단 기본적으로 4기가 짜리를 판매하지 않고요. 삼성 메모리는 4기가 짜리 있는데 2만 몇천 원 해요. 다른 회사 것도 4기가 짜리 한 2만 몇천 원 하니까 사실 만원더못해서 8개 대 2개 쓰는 게 차후에 오래 쓸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도 훨씬 좋다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 이 메모리 선택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없어요. 내장 그래픽 사용할 거고요. 메인보드에서 dsub, hdmi 두 가지 포트를 지원하니까, 어, 모니터가 호환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SSD는 SK하이닉스 S31을 일단 우선 추천드립니다 이게 분량률이 확실히 적어요 다만 이 MX500보다는 한 6천 정도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론 MX500 쓰시면 됩니다 뭐 이외에 더싼 SSD인데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SSD 못 써먹어요 여러분 최소한의 품질이 만족되는 건요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풀체인지 500과, FSP 하이퍼 K 500, 혹은 시소니 A12 500 정도 추천드리는데요. 어, 왜 성전이 500W 짜리 추천해요? 요 정도면 300, 400으로도 커버 안 되나요? 맞는 말입니다만, 3, 400 짜리 중에서 멀쩡한 품질을 가진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3, 400 짜리랑 만원 10, 10, 정도, 혹은 만 오천 원 정도만 더 주면은, 이런 500 짜리 파워를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500 짜리 파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를 넣었는데요. 이게 뭐 좋아서 넣은 건 아니고요. CD룸 지원하고 케이스 작아서 어 어디 두기 편하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고른 겁니다. 여러분 뭐취향에 맞지 않다면 다른 케이스 얼마든지 고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i3로 어 짰는 거고 이 보시다시피 마1 0 0으로 하면 은 52만원 만1 0 0으로 가면 4 3만 정도 합니다 부품 가격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립고임비 뭐 3,4만원 포함하면 실제 구매가는 한 56,7에서 47 정도쯤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게임을 하려면 어느정도 짜야 될까요? 그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9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FHD 중사양 정도로 즐길 수 있는 게이밍 PC 요 PC는 이제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지만 디아2 레지렉션, 오버워치,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정도는 이제 상업으로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인기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q h d 로 고사양 게임 하는 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시고요. 프레시디 모니터 사서 고사양 게임 중업하거나 좀 저사양 게임 상업으로 호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장타 주식용으로 투모니터로 쓰시는 분도 이거 가시면 꽤나 적합할 겁니다 조합 자체는 12100F에 6500XT로 짤 거고요 부품 가격만 9 0만 정도 하니까 실 구매가는 한9 5만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참고로 이번에는 12100 노멀 아니고 F버전을 쓰요그 이유는 그래픽카드를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부 부품 어떤 게 들어가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CPU는 인텔 i3 12세대 12100F 들어갑니다 요거 저번달 대비 가격은 한 2만원 떨어졌는데 여기서 한만원에서만원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클러스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지만 소음이 좀 신경쓰인다면 RSI M120 쓰면 확실히 소음을 잡을 수가 있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한 B660과 M'K 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전님 뭐 프라임 H610은 커버 안돼요 어 일단 h 6 6 0하고 660하고 사실 뭐 칩셋 차이 빼고는 비슷한데 660이 m 2트 하나 더달수 있고 그리고 좀더 빠른 USB 두 개를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사실 i5 하급까지도 커버가 되는 보드예요 그 빼고도 뭐 메모리 오버가 된다든지 여러가지 확장성에서 차이 나는데 사실상 가격 차이는 2만 5천, 2만 7천원 정도밖에 차이 안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웬만하면 은 1번을 선택한 거 추천드리고요 정말 예산이 빡빡하신 분들만 H610 NRCK 쓰십시오 참고로 2번으로 가면은 3 2이0 메모리도 맨컨 1대1로 기본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CPU도 약간 성능 제하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웬만하면 1번 가십시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마이크론 메모리 넣었습니다 삼성 메모리 써도 되는데 삼성 메모리가 불량률도더 낮고 사실 본명적으로 호환도 잘 되는데요 왜마이크로 메모리 쓰냐면 이 90만원대는 만원, 2만원도 아쉽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마이크로 메모리 추천 드린거고요 혹시 예산 여유가 있으시다면 삼성 메모리 3200 짜리 그 8기가 두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짝수로 써주세요 어 듀얼 채널 지원돼야 여러분 그 CPU 성능이 저하가 없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SFX 라데온 6,500XT를 추천드리는데요. 6,500XT가 욕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가격대 100만 원 미만 PC에서는 얘가 베스트입니다. 게이밍 용도로는요.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되고요. 혹시 요게 품절 나거나 요게 가격이 좀 오른다면 아수스터프 게이밍 라데온 6,500XT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두 개가 현시점에서 가장 싼 제품 1,2번이더라고요. 각각 38만 원, 39만 원 정도 합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S31 500GB짜리나 어, 마이크론 MX500 정도를 추천드리는데요 혹시나 M2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면 키오시아 어, 엑셀리아 M2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한 7만원 정도 니까요셋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6500 XT의 i3 정도면 은 500W 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f s p 하이퍼 K500이나 마이크론 X 클리스트 500 사용하시면 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R200 캐슬러인데요 저번에 나왔던 케이스가 가격이 한만 몇천 원 뛰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만에 미만에 적당한 게이밍 케이스는, 어, 요 R200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기본 펜 6개, 그리고 스윙도어, 그, 채택하고 있으니까 조립하기도 좀 편하고요. 다만, 뭐, 이거 가지고 뭐, 크게 품질을 바라시면 안 돼요. 뭐, 도색 마감이라든지 간판 두께라든지 이런 거는, 3만 미만에 펜 6개 끼우다 보니, 다 챙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쿨링은 꽤나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LED on off는 없어요. 혹시나 LED on off 그런 기능 원하시면은, 이거 말고, 이 옆에 있는, 음, S700이나, 아니면은, 이, 벤티 C60, 요런 거 가셔야 될것 같아요. 초고사양 게임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만 돼도 실제로 FHD 게임 대부분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쓴데 불편함 없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번은 이제 초고사양 게임도 어느정도 돌릴 수 있는 FHD 고사양 게이밍 PC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6코어급 CPU를 넣어요 6코어급 쪽에서는 9600K를 빼고는 거의 최고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면 되는데 하긴 9600K는 6코어라 부르기 좀 힘든 물건이죠 걔는 1 0코어라 봐야 되니까 일단 9세대, 11세대 i7, i9급을 이기는 게이밍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가 뭐성능 식어성능 꽤나 올라가지고 포토샵도 괜찮고 영상 편집도 뭐 라이트하게 어느 정도 취미용도 하기는 에 불편한 없을 정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시디 기준으로서는 솔직히 상업 게이밍도 가능합니다만 아주 초고사양 게임은 중업으로 약간 낮추어 쓰셔야 되는 가정용 PC의 표준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혹시나 예, 포토샵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 편집용 사용하신다면 메모리는 16기가 두 개로 변경해 주십시오. 11400F의 305군 조합 그리고 11400F의 6600조합 두 개를 보여드릴텐데 305군 조합은 120만원 정도고요 어, 6700조합은 13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실구매가는 저기서 한 4,5만원 붙여서 개라시,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부 부품을 보자면 은 일단 CPU는 고정입니다 인텔 코어 i5 12세대 11400F를 추천드리고요 오버클럭같은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현 시점에서는 5,600X와 더불어서 가장 가성비 좋은 게이밍 CPU입니다. 이제는 10세대, 11세대는 갈 이유가 없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쿨러 같은 경우에는 기쿨 써도 되긴 한데 기쿨 쓰면 미묘하게 성능저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실내 온도가 좀 많이 높거나 케이스 안 좋은 거 쓰시면요. 그래서 웬만하면 R4의 M120 정도는 다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주문의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팔라딘 400 정도 달아도 괜찮아요. 보드는 여기서부터는 H660 사용 안할 겁니다. 약간의 성능 저하가 생기는 것도 아쉽기 때문에 ASUS Prime B660M-K 이게 가성비 픽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고급진 거 쓰고 싶다면은 b 6 6 0 m g a m i X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1번, 2번 둘다 품절 나서 잘안 보인다 싶으시면은 B660M-A 요거 쓰시면 됩니다. 각각 가격은 15만 원, 18만 원, 17만 원 정도 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메모리 3,208기가 두개 쓰셔도 괜찮고요 요 앞에 거 아니면 삼순전자 메모리 8기가 두개 쓰셔도 괜찮습니다 메모리 클럭은 3 2 0 0짜리로 선택하시고요 그냥 써도 괜찮지만 혹시나 메모리 오버 100, 200 정도는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갤럭시 갤라지 지포스 3050이 가장 싸던데 3050 중에서 요거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품절이 나면은 그 외에 저렴한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원펜이든 투펜이든다 상관없어요 3050 정도 발열에서는 어느 제품 쓰시든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싼거 쓰시는게 베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6600 쓰실때도 마찬가지인데 6600이 전력소비는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싼거 쓰시면 되는데요 사파이어거 넣어놓은 이유는 사파이어가 AS가 괜찮아요 이 갤럭시 것도 AS가 괜찮죠 그래서 싸고 AS 제일 좋은거 기준으로 꼽아놓은겁니다 꽂아, 혹시나 이게 가격이 오르거나 뭐 물건이 품절난다면 그 외에 저렴한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0 5 0 기준으로 5 0만 정도 하고요. 6600 기준으로는 6 2만 정도 합니다. 참고로 돈을 투자한 만큼 성능이 오르는 느낌이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더 가성비 좋아요? 그러면 가성비는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기서부터는 SSD도 사타 방식 안 쓰고 M.2 사용합니다. 지금 삼산전자 979 에버플러스가 P3이라고 가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요. P31은 지금 품절 상태라서 사실 못 구할 거예요 좀더 속도가 빠른 걸 원하시면 PN9A1 쓰시면 됩니다 똑같은 가격에 a s 기간좀 줄어들지만 속도가 더 빠른 제품으로 쓸 수가 있고요 혹시나 가성비 제품 가성비가 짱이지이러신 분들은 키오시아 M.XL이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각 가격은 9만원 중반에서 그리고 키오시아 것만 7만원 중반 정도입니다 한 2만원 싸요 속도는 확실히 PM90원이 빠르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네스 클래스트 풀체인지 600W, 요걸 추천드린데요 500W로도 솔직히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거의 여유가 뭐, 100, 150W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600W로 가시는 게, 뭐, 파워 소음에도 덜 시달리고, 좀더긴 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600W를 추천드리고요. 마이크네스 급, 것 뿐만이 아니라, 시소니 A12 써도 되고요. 혹은, 어, FSP 하이퍼 K 써도 됩니다. 근데 용량은 다 600W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한 6만 정도만 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R200 써도 되고 어, 벤티 C40이나 60 써도 되고 대한케이스 미11 써도 됩니다. 그거 진짜 좀 좋은 거 마감도 괜찮은 거 쓰고 싶으면 S700 정도 쓰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선전님 픽은 쓰읍, 뭘로 할 건데요? 저러면 C40? 동대에서 멈출 것 같아요. 더 위로 안 올라가도 될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짜면 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400F의 3 0 5은 125만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요. 12400F의 6600은 한 137만원, 6만원 정도에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FHD 고사양 게이밍 PC 한번 봤고요. 다음은 인텔 160만원부터 210만원대 게임 PC 그리고 주식 단타용 거기에다가 존보용 포토샵 영상편집 다양하게 한번 견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요. 음, 내장그래픽 사용한 존보용 견적부터 보여드릴게요. 약 90만원 견적입니다. 100만짜리 견적도 있는데 이거는 음, 주식 단타 전용이고 일단 널리 쓸수 있는 12500 존보용 견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약9 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자, cpu는 12500 고정이에요. 뭐 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11400F랑 딱 2만원 밖에 차이안 나는데 내장 그래픽도 그냥 11400노멀보다 더 좋은거 쓰고 있고 CPU성능도 미미하게 더 높습니다. 자 요거는 28만원 정도 하거든요 요거 사고 보드같은 경우는 이제 좀왈가월부가 많은데 가성비 생각하면 은 프라임 B669 M-K 쓰면 될겁니다. 제가 이거 추천하는 이유는 최근 영상 보시면 아시죠? B669 테스트를 다 했거든요. 요거 요거 쓰기 좋고 어좀 고급진 거 쓰고 싶은데 가성비 찾는다 그러면은 이게이밍 X 쓰시면 됩니다. 기가바이트 근데 이거 아마 품절일거예요 그리고 와이파이 기능 있는 거 쓰고 싶다 싶으면은 b 6 6 M'다시 플러스 와이파이 쓰시고요 지금 품절이긴 하지만 좀 AS 괜찮고 고급진 보드 쓰고 싶다면은 그냥 터프게이밍 b 6 6 M 플러스 쓰면 시 됩니다 그렇게 보드는 요셋 중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아쉽게도 지금 인기보드인 터프플러스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게이밍 x 는 아마 시장이 품절일텐데요 한 1, 2주 안으로 물건이 들어올테니까 약간 기다렸다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장 급하면 그냥 프라임 N-K 쓰시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DDR4 8기가 두개 3,200짜리 쓰는데요 이거는 오버클럭 없이 그냥 꽂아 쓰시면 되는 메모리고요 12,500이 그 SA 전화 고정 문제로 레모버가 안되기 때문에 2번, 3번 메모리 그냥 쳐다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1번 온 n 그 다음에 그래프카드는 없이 내장급효 할거고요. SSD는 975 에버플러스 가장 추천드릴게요. 혹시나 이게 품절이 나면 은 p 3을 한번 보시고요. 좀더 고성능을 쓰고 싶으면 PM9A1 쓰시면 됩니다. 파워 트인너는 나중에 극화을다 그 생각했다면 마이크로네스 크래쉬2, 풀체인지 700W짜리나 FSP 하이퍼 K700 쓰시면 되는데 혹시나 극칼달 예정이 없다면 500W 파워 가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니 클래트2나 하이퍼 K500 가시면 됩니다 자 케이스는 뭐 벤티 C40이나 어, 대한케이스 미11 혹은 S700 정도에서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게 존보형 견적이에요 아, 성주님 저는 그 존보형 견적 말고 주식용 견적 짜주세요 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방금 전견적이 완벽하게 똑같고 CPU를 마이천 600K를 가세요. 거기에다가 쿨러를 이 팔라딘 400를 가셔야 됩니다. 참고도 마이천 500도 쿨러를 방금 선택을 안 해드리긴 했는데 기쿨러 쓰면 사실 온도가 조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어 혹시 나 그게 신경 쓰신다면 이 팔라딘 400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존버여 아니면 주식스캘핑 어, 견적 짜드릴게요. 이제는 게이밍 견적 한번 짜드릴게요. 게이밍 견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160대 견적 11400F와 6600XT가 가장 가성비 베스트인데요. 이렇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짜시면 베이크 워치 POE 로아 어, 뭐 아, 아까 전에 봤던 디아블로 레저션 이런거는 완전 상업으로 즐길 수 있어요. 프레치 상업 그리고 11400F와 6600XT는 성능차가 전혀 없는 어울리는 한짝이기 때문에 확실히 요 앞에 있는 120, 130 견적보다는 월등히 높은 프레임 보여줄 겁니다. 평균 프레임한 20% 높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짜시면 진짜 집에서 PC방 못지않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부 부품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빠르게 읊어드릴게요. 일단 12400F 씁니다. 딴 CPU 볼 필요 없어요. 요거 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터프 게임이 그리고 기가바이트 게이밍 X 요 두개가 어, 지금 아마 시장에 물건이 없을거예요 있으면 요 둘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시장에 물건이 없고 당장 급하다고 하신 분들은 아수스 프라임 b 2 6 0 N-A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 써도 되는데 좀 시끄럽거든요. 그냥 팔라딘 400 쓰시고요. 메모리는 지금 논케이버전 CPU는 어, 오버클레이 거의 안되기 때문에 3성전자3 2 0 0 짜리 8기가 두개 쓰시면 되고요 그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수스 듀얼 라데온 6600XT 요 놈이 제일 6600XT 중에서 뭐 AS도 나쁘지 않고 싸거든요 요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가성비가 3960Ti보다 요게 좀더 좋아요 SSD는 9 7고 에버 플러스 그냥 쓰시면 될 거고요 좀더 빠른 속도를 원하시면 PM9A1 쓰시고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2 풀체인지 700W나 하이퍼K 700W 쓰시면 됩니다. 혹시나 전기료가 좀 신경 쓰이신 분들은 이 아이구즈 타이탄 GF750 쓰시면 될 거예요. 저렴한 골드급 파워. 전기료 절감 효과가 한 8%쯤 됩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는 C40이나 C60 혹은 어 미11 아니면 S700 정도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견적 썼을 때 부품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피 1 5 3만 정도 되고요 어, 그 조립금이 포함하면 약1 6 0만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은요 음, 6600XT보다 좀더 좋은 그래픽카드 한번 써볼게요 어떤거 쓸거냐면 3060Ti를 쓸겁니다 3060Ti 쓰면은 6600XT보다는 뭐한 12에서 15% 정도 게임프레임이 증가하는데 어 그러면 6600XT가 가성비가 좋은데 왜 3060Ti 쓸까요? 3060Ti 장점이 있어요 이 6600XT는 불칸 기반 게임이 아니면은 사실 최대 성능이 잘안 나온 경우가 많은데, 6600XT는 다이렉트 9, 10, 11 기반에 옛날 게임에서도 프레임이 좀잘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배그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6600까지 마시고, 요, 상금이 꽁태에 가는게 좋습니다. 어 거기에다가 지금 MVNC라 e 적어놓는 요, 그, 엔비디아 그래픽카 전용 뭐, 인코더, 요런 거 사용하시면은, 어, 영상 편집하거나 아니면 방송 송출할 때좀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화질 열화 거의 없이 잘 뽑힙니다 그래서 법령적었을때상공권태해가좀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성능도 더 좋고요 어, 마이천 400F와 조합을 하면요 진짜 성능자 거의 없이 딱 어울리는 영혼의 한짝이 되는 마지노선 글칸데요 이렇게 견적자매는 부품가격만 186만 정도 나오고 이런 공비 포함하한 190만 정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세부적인 부품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CPU는 마찬가지로, 마이천 400F 쓰고요. 웬만하면은, 이제, 글카가 발리를 좀 뽑아내니까, CPU도 기본 쿨러 쓰지 마시고, 팔라딘 400 쓰시면 좋습니다. 혹시 RGB 쿨러 쓰고 싶으시면, RC410 쓰시고요. 보드는, 저는 이제, 터프 플러스를 강추 드리는데, 요거 지금 품절일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깃바 게이밍 X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품절일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SUS Prime a 쓰시고요. 혹여나 가성비 좀 잡고 싶으면 Prime k 쓰시면 됩니다. 원쪽 쓰시던 성장은 없을 거예요. 마이 400급에서는. 메모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on-K 버전 CPU는 메모리 오버가 잘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DDR4 8GB 두 개, 3200짜리 넣으시면 될 거고요. 그래픽카드는 EMTEC RTX 3069 Storm X 듀얼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지금 AS도 괜찮고 3960Ti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꼭 이게 아니라도 이거보다더싼 제품이 혹시 나온다면 그거 사셔도 괜찮고요 3960Ti급까지는 뭐 발열 해소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특히 뭐 어떤 브랜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냥 싼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SSD는 아까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이 979에버플러스인게 제일 무난하고요 혹시나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면 PN9A1 쓰시면 됩니다 이게 980%급의 프로 제품인데 OEM을 넣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해요. 대신 AS기간이 1년은 좀 짧습니다. 어차피 불량차는 안 나요. 저1 0 0개 써서 한개 불량받나 그래요. 그 다음은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니크래스트 700 써도 괜찮지만 어, 하이퍼 K 써도 괜찮지만 어, 가성비라고 적어놓은 거요거 사지 말고 그냥 아이구즈 타이탄 GF750 써도 괜찮을 거예요. 왜그랬냐면은 이게, 한, 4년 정도 쓰다보면요. 지금, 파워 가격이 2만원 정도 차이 났는데, 15,000원이나 2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어, 전기료가, 한, 매달, 이제, 게임을 4시간씩 한다 쳤을 때, 매일, 1,000원? 1,000원 정도는 제감이 될까요? 1,000원 정도는 제감이 되니까, 요거 3, 4년 쓰면은, 차액 충분히 커버치고 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드급 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C40, C60, B11, 뭐, S700, 요, 네개 중에서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견적 뒀을 때, 어떻게 다 그랬죠? 요 앞에, 어, 160만원 견적보다 게임 프레임이 한 10에서 15% 잘 나오고, 좀더 법령적으로 영상 편집한다든지, 아니면, 뭐, 원컴 방송, 롤 같은 거 원컴 방송할 때, 아니, 배그 옵션 타입하고 원컴 방송할 때, 그것때 사용해도 조금더 적합한 PC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총금액은 19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총금액 210만원짜리 PC입니다. 얘는 뭐가 다른데요? 얘는 일단 영상 편집이랑 아니면은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 혹은 메모리 오버에서 프레임 방어. 이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배틀그라운드 프레임 방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프레임 좀 방어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 할 때. 그때 요거 가면 좋습니다. 예, 어떤 걸 쓰냐면요. 마이치 600KF를 쓸 거거든요. 그러면 뭐 똑같은 i5인데 큰 차이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큰 차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12400, 12500, 12600K가 안 붙은 애들은 코어가 6개짜리에요 근데 12600KF는 코어가 10개입니다 근데 코어 10개로 끝난 게 아니라 캐시 메모리도 2메가 정도 크고요 거기에다 메모리로 봐도 잘 먹히는 실패에요 하여튼간에 이런 게다 차이가 있어서 말이 i5지 그냥 이 밑에 있는 i5하고 얘하고는 다른 제품인 분들이요 보면 돼요. 거의 i6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7에 가까운 i 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은 180대 견적에서 CPU만 바뀐 형태인데 월등히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줍니다. 40% 높아요. 12,400보다. 영상 편집이나 작곡, 원컴 방송하면서 녹화할 때더 적합하고요. 메모리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 K 버전밖에 선택 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인텔은 요 조합으로 가서. 구게임 어, 프레임 방어할 때 선택하면 정말 좋습니다 로스트아크, 베그 이런거는 메모리 오버 영향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램오버 하시면 은 확실하게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올겁니다 자 견적은 210만 견적인데 어떤 부품을 썼는지 자세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12600k포스입니다 마 12600K하고 KF하고 지금 2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2만원 차이면 은 그래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12600KF 쓸것 같은데요 혹시나 키싱크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 12600K를 쓰십시오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팔라딘 400서도 충분한데요 혹시나 CPU 오버클럭도 하고 싶으시다면 은 AK620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터프플러스를 가장 추천드리지만 이거 지금 품절일 거거든요 게임에서도 품절일 거예요 그러면, 송주님, 똑같이, 아스 프라임 N-A 가면 되나 네, 됩니다. 제가 성자 없는 거 일일이 테스트해서 확인했어요. 어, 근데, 만약에 저라면, 그냥, 터프 플러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거 사거나, 아니면, 터프 플러스 와이파이나 아직 물건이 있던데, 그거 살것 같아요. 마이 600K니까요. 어? 송주님, 저는 CPU 오버하고 싶은데요. 아, 잠깐만요. CPU 오버하려면은, 자, 아까 AK620 쿨러 고르신 분 있죠? CPU 오버도 하겠다고. 그런 분들은, 보드 Z690P 사야 돼요. 어, 참고로 CPU 오버는 Z보드밖에 안되고 메모리 오버는 B보드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어, 그리고 이 견적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오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번 넣지 않습니다 마이크론 크루셜 발리스틱스 3200CL 16짜리 가성비 있는 어, 수동 오버 메모리 이거는 뭐비다이만큼 올라가진 않는데 어쨌든 요걸로도 오버 3600 이렇게는 들어가거든요 요거 사시거나 혹시나 예산에 여유가 있거나 나는 조금 더 프레임 방을 빡빡하게 하고 싶다. 특히 배그 유저, 롤 유저분들. 그런 분들은 이 에이서 프레데터 3200 c 1 4짜리 메모리 사서 XMP 넣지 마시고 수동으로 3800에서 4100까지 한번 넣어보십시오. 요 사이 중에 어떤 값이 들어갈 겁니다. 참고로 K가 없는 12400, 12500, 12600은 3700XMP 메모리 거의 적용이 안되니까 그런거 고르시면 안돼요 3700XMP 메모리 혹은 3800XMP 메모리 웬만하면 12600K KF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용이 돼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EMTX 지퍼스 RTX 3060Ti 스톰엑스 듀얼 선택할거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시피 AS 괜찮고 싸기 때문에 이거 선택했습니다 꼭 이게 아니라도 더싼 제품이 나온다면 그거 선택하셔도 괜찮고요 SSD는 970 에버플러스 가장 무난하고 요거보다 조금 더 성능 좋은 게 원하시면 PN9A1 쓰시면 됩니다. 980 프로 OEM 제품이라서 AS는 다소 짧지만 성능은 더잘 나옵니다. 가격은 서로 비슷해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0K에다가 이게 360T 정도 쓰면은 실제로 전력 소비량이 400W 이상이 거의 꾸준히 유지가 돼요. 뭐 팬하고 달리는 거 생각하면요. 메인보드하고 다 합쳐서 뭐 작게 써도 350 정도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제는 골드급 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타이탄 GF750 혹은 마이크로닉스 클래스2 750 골드급을 추천 드릴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공냉쓸 거니까 이중에 쓰면 되요. L530, h 8, S700, 미11, 벤티 C60이나 C40. 요 다섯 가지 정도에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전님, 뭐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S700 쓸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12400F보다 월등히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할 때도 괜찮고, 그리고 게임할 때도 최소 프레임 방어가 좀더잘 되고, 메모리 오버하면 거기서 더잘 되고, 하여튼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30만원 투자라서 적지 않은 돈이지만, 여러분이 여러 용도로 사용하시겠다면, 이 12600KF의 3060Ti, 참 괜찮은 조합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60에서 210만원 인텔 게이밍 그리고 작업용, 뭐 존보용, 이런 다양한 견적이 었고요 다음번은 AMD 견적 한번 볼게요 대략 190만원에서 220만원 견적입니다 AMD는 지금 추천할 수 있는 CPU는 5600X 밖에 없습니다 5800X도 가격이 많이 내려서 한 42만원 정도에 살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5 8 0 0 살바에는 11600K가 좀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둘이 가격이 비교해보면 11600K가 오히려 더 싸요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 내가 내가 지금 이렇게 5600X보다 11400이 더 싼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5600X는 멤버들 좀싼걸살수 있어요 심각하게는 EX320 이런 거쓸 수도 있고 가성비 심각하게 잡잡다 하면 뭐 무난하게 비슷한 품질의 보드 쓴다 쳐도 B450 사면은 이거 뭐, 엔더시 k 보다는 이게 품질이 좋거든요? 근데, 11만원 밖에 안 해. 그래서, CPU랑, 그, 보드랑 합한 가격이, 오히려, 12,400에, 비유6권 보드로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싸게 칩니다. 근데, 성준이 CPU 서, 순수 성능은 12,400이 조금 더 좋잖아요? 어, 그렇긴 하지. 근데, 5 6 0 0 x 는 지금 추천할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얘가 메모리 오버가 잘 먹어요. 메모리 오버 조금이라도 할줄 알면은, 이게 게이밍 가성비 더잘 나옵니다. 내가 옛날에 테스트한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메모리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 이5600 게이밍 가성비 견적 가시면 될것 같네요. 특히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프레임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12400하고 잘 고민해보시고 제 레모브 영상 따라 하시겠다면 이 견적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600X 고르고 남은 CPU는 뭐골 필요도 없어요. 쿨러는 팔라딘 4 0 3면 됩니다. 아니면 RC40 사도 돼요. 혹시나 수냉이 필요는데 수냉이 굳이 가겠다면 레드비2 4 0 쓰시면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B450 터프 프로 쓰는 게 제일 무난해요 오래 검증돼서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보드고 어, 품질도 나쁘지 않고 오버클럭도 적당히 먹히고 AS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와이파이가 필요하시고 3600XMP 메모리로 편안하게 레모버에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B550M 바퀴포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최고의 가성비, 그걸 원한다. 극한의 그 가성비 충이다. 이러면, 은 뭐, 아, 충이 꼭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웃음> 그러면은, 요 EX-A320 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 가시면 이제 CPU 수동오버 안 되고, PBO, 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 그거는 알고 가시면 될까요램모버는 요것도 돼요. 그래서 요셋 중에서 선택하시는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요. 메모리 오버를 1,200 간단하게 할 거면 삼선전자 메모리, 이3 2 0 0자리 쓰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가 레모브잘 된다 그랬죠? 마이크론 발리스틱스 메모리, 이 8기가 짜리 두개 쓰시면은, 사실 3600 어지간드 갑니다. 진짜 어지간드 가니까, 제 영상 보고 따라해서 요래 꽂고 쓰십시오. 그럼 12400보다 확실히 높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혹은, 아, 성준님, 전 메모리 오버 할줄 모른데요. 하시는 분은, 이3600 팅그룹 t 퍼스 메모리 사서, 박협포 보드에다 XMP 적용한 거 쓰시면 돼요. 그래픽카드는 현실점에서 가성비가 좀 괜찮은거는 음 6600XT인데 6 6 0 0 x t 넣어도 괜찮고 뭐 3960Ti 넣어도 괜찮고 3070Ti는 이제 좀더 높은 가성비 약간 떨어지지만 좀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면 넣으면 될것 같아요 6700XT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3070하고 6700XT는 가성비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 6600XT 아니면 3060Ti 아니면 3070Ti 요 순으로 예산에 맞춰서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굿치고 에버플러스 가장 추천 드리는데요. 조금 더 높은 성능 원하시면 뭐다? PN9A1 쓰시면 됩니다. 9 8 0 프로 o e m 제품이에요. 파워 같은 경우는 에 이제는 이제 골드급 가세요. 진짜 뭐3070 Ti에 되면은 뭐, 뭐 전력 소비로400 넘는 거는 우습지도 않으니까. 골드급 가서 나중에 전기료 아낀 걸로 2, 3년 지나면은 차에 커버 치거든요. 안정적이고 조용하고 좀더 많은 출력을 주고, 거기다 전기료도 아낄 수 있는, 요런, 클래식트 750 골드 풀모듈러. 참고로, 그냥 모듈 그, 모듈러가 안적혀는거 있잖아요. 맞나? 아, 그냥 모듈러인가? 그거랑 풀모듈러하고는 다른 제품이니까, 꼭 풀모듈러는 사세요. 그거 아니면 좀 가성비 쓰고 싶다 싶으면은, 타이탄 GF750 쓰시고요. 네임드 쓰고 싶다 보면 시소닉, 뭐, GM750 쓰면 됩니다. 근데 시소닉은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성녀님 저는 전기료 제가 안낸데요 아 이거 뭐 불효자 아니야? <웃음> 농담이고 전기료 별로 신경 안쓰신 분들은 이렇게 마이크로니스 클래스 2 700 써서 가성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자면요. 5600X의 공랭이잖아요. 그리고 b 4 5 0 아까 터프 프로 거기다 3 6 0 Ti 딱 넣었을 때는 190 견적 나와요. 공랭 포함하면 경쟁사의 12400F와 비슷한 게임의 성능을 가진 5600X인데요. 메모리 오버하면 더 높은 게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3 6 0 Ti 조합으로 프레시디에서는 144, 어지간 게임 뽑아낼 수 있어요. 중옵이나상옵 정도로. 비교적 가성비 있게 짜기 위한 유저에게 딱 맞는 조합이고요. 뭐, 12,400에 상호육공 TI 보다는 대체적으로 한 2, 3만원 싸게 짤수 있고, 그리고 레모버하면 좀더 높은 프레임, 최소 프레임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오버를 안 하고 쓰겠다면, 사실상 12,400하고 게임 성능 비교했을 때, 약간 처지거나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5600에 메리트확 떨어지긴 합니다 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메리트확 떨어진다 그래도 가격도 2 3만원 싸니까 가성비적으로 떨어진다는 소리는 아니야 그리고 요 똑같은 5600X에 위에 보면 아까 순행 고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순행 고르고 뭐 공룡 골라도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3070 Ti를 넣었다 쳐요 Ti를 넣고 b 5 5 0바퀴퍼 넣고 XMP 메모리 넣었어 거기다 7억원 고드까지 넣어 그러면 약 220만원 견적 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메모리 엑 m 피 메모리 넣었으니까 3600이죠 분명히 최소 프레임 방어 12400번은 훨씬 잘될 거고 상공 7 0 t i 넣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2080Ti가 최상위 제품이었잖아 그거보다 도더 높은 프레임을 약속드려요 FHD에서는 뭐 대부분 게임 그냥 프로보로 쓸수 있고요 QHD에서도 중호, 중상업 혹은 몇몇 게임 상업으로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 되면은 이 PC방 못지 않은 게 아니라 웬만한 PC방은 이 사양 못 따라옵니다. 진짜 괜찮아요. 이 견적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3080급 생각하시는 분은 마이천 700K 쪽 견적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렇게 AMD의 190에 220 견적, 가성비 견적 같이 봤고요. 다음번은 인텔의 최고급 게이밍 PC 견적을 같이 보도록 하죠. QCD로 게임을 즐기거나 혹은 렌더링, 인코딩을 하고 그러니까 영상 편집, 음악 작곡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하시는 분들이 가면 좋은 견적입니다. 우선 i1700K의 공랭 370K 조합 보겠습니다. 약 270만 원 견적이고요. 용도는 어떻게 되냐면 i1700K의 뛰어난 게이밍 성능,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프레임 방어 정말 잘 되고요 어떤 환경에서 이 PC 쓰더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위에는 12900밖에 없거든요 근데 12900하고도 막큰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원컴 방송해도 괜찮고요 영상 편집해도 괜찮고 아 음악 작곡해도 괜찮고 게임을 하면서 뭐 다른 작업 잠시 할 때도 괜찮고 모바일 게임 다중시회도 좋고 진짜 이거 뭐 팔방미인입니다 대신 비싸죠 <웃음> 하여튼 QCD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QHD 100프레임 이상 모니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견적입니다 세부 부품을 확인하자면 이0 7 0 0 k KF 지금 보면 은 KF하고 K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으니까 이1 7 0 0 k 를 가시고요. 거기에다 쿨러는 디쿨 어세신 3 갑니다. 이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뭐 게임이 스톰 어세신 3였는데 지금 그냥 디쿨 어세신 3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어, 요거 가시면 되고요. 쿨러는 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프라임 Z190P 요가면 이제 CPU 보다 가능해요. 요가시거나, 좀 가성비 원한다 싶으면은, 요 밑에, 터프 B660 플러스, 아니면 B660M 박격포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둘다 품절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요거 가는 게 제일 베스트 겁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Acer p r e c l 1 4요 메모리 추천드린데요 천재님, 예전에 쓰 쓰던 GSK 이런 거는요. 어 그거 다 품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것도 품절라면요. 언로아이 메모리 CL14에 3200짜리 쓰시면 됩니다. 이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이 정도 좀 사면은 웬만해서는 3900이나 4000 정도 여러분 수동 오버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 확 올라가요. 혹시나 예산 진짜 빡빡하신 분들은 어, 티퍼스 팀그루 3600에 델타 CL18짜리 요거 쓰시거나 이 요거 쓰려면은 q v l 에 있어야 되거든요. 어, 퀄리파이드 밴드 리스트라고 메모리 메인보드 호환성 리스트입니다. 관해있야 그 되는데, 거기에 있는 보드가, 여기 프라임 Z690P, 그리고 b 6 9 0 밖에 보니까, 요두 보드 써야 돼요. 2번 램 쓰려면요. 아시겠죠? 3번 램 메모리가 있는데, 발리스틱스 3200 CL16 짜리입니다. CL14가 아닌데도, 나름 램오버가 좀잘 돼요. 물론 CL14 짜리에 따라가진 못하지만, 이건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메모리가 8기가 두개 정도 충분하신 분들이 이 메모리 가시면 됩니다. 얘는 16기가 메모리가 없어요. 삼성전자 메모리는 굳이 갈 이유가 없긴 한데 혹시나 자금 용도로 같이 쓰는데 메모리 오버는 안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16개가 2개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3070 Ti 블랙에디 시간 가시면 되고요 지금 3070은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얘네 지금 5만원 8만원 1위밖에 차이 안나거든요 3070 Ti 중에서 그냥 싼거 아무거나 가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거예요 SS는 d 970 에버플러스 가장 추천드리고 좀더고성능 원하면 PN9A1 가시면 되고요 파워는 마이크로스스 캐스트 750 골드 풀 모듈러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안전라도풀 모듈러 제품 얘기하는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그 칼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데 좀더 고급진 파워 원해요 하신 분은 델타 GPS 850 HB 가시면 될겁니다. 실내 델타 아시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d l x 2 1 가세요. 국내 가실거면 d l x 2 1이나 아니면 1140M 이정도에서 선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1 2 7 0 0 k 와 공랭 3070Ti 견적 어, 세부 부분 찝어드릴고요그 다음은 좀더 위에 견적을 보죠. 어떻게 해요? 1 2 7 0 0 k 의 3080에 트윈램썼는 견적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앞에트윈램이죠 여기도 트윈램3080 같은 경우에는 2080Ti나 3070Ti 대비 약 15%에서 20% 이상 성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90이나 80Ti 빼고는 최고의 게임밍 성능을 보여줘요. 또 90하고 80T하고 도 얼마 차이 안 나요? 10%인 것밖에 차이 안나서 명시 공이 최고의 게이밍 그래픽 카드 그리고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 중에서 그나마 가성비 있는 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 12700K 넣었으니까 당연히 QHD 244게임 즐길 수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뭐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 원컴방송뭐 이런 거다 어느 정도 재밌게 즐길 수가 있겠죠? 가격은 약 340만원 견적인데요. 세부 부품 같이 한번 봅시다. 마이슨 700K 쓰시고요. 쿨러는 디쿨 어세신 3 추천드립니다. 혹은 순회로 가고 싶다면 X73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X63이나.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프라임 Z690P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가성비를 잡고 찾으신 분은 뭐 박교포나 터프 플러스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둘다 품절이에요. 그리고 좀더 고급진 보드를 원하시면 터프 게이밍 z 6 0 플러스도 있긴 합니다. 이거 하셔도 괜찮아요. 메모리는 1번을 가장 추천드리는데 1번 C14 l 3200짜리 꼭 에이서 프레데터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 메모리도 괜찮고 지스키 메모리 가도, 가도 괜찮습니다. C14의 l 3200짜리면 대부분 메모리 5번은 비슷하게 먹히기 때문에 이 고가형이긴 하지만 저거 가시면 진짜 베스트예요. 혹시나 가성비 좀 찾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600 팅그룹 티퍼스 메모리 가면 됩니다. 이게 거의 한 10만원 싸요. 16기가 두개 넣는 32기가 기준으로요. 다만 요거 쓰려면 은 보드 Z690P 싸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12700 노멀에 이거 넣으시면 안 돼요. 어 그럼 3700 이거 XMP 적용은 아닙니다. 12700 노멀은 나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 그발리스틱스는 애초에 8기가 두 개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작업하고 게이밍 같이 하기에는 일단 불합리하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그냥 그냥 무조건 1번 가시는 거 추천돼요. 4080 견적에서는요. 1번.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4080 중에서 지금 상급인데도 저렴한 가격에 풀린 게 있어요. 슈프림. 이 슈프림 X가 175만 뭐몇천이 정도 하더라고요. 요 아이가 가장 베스트예요. 4080 중에서는요. 그다음에 4080 T i 중에서 제일 싼게 인텍 지퍼스 그 블랙이디션 3080이 제 싸던데, 3080ti가. 걔는 한 19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15만원 더 주면 되는데, 어디까지나 상급하고 하급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뽀대 있죠? 이런게좀 3080ti 블랙이디션에 떨어져요.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돈 주는 만큼 성능 좀더 올라가고, 뽀대는 하락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6900 XT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요 얼마 전에 6900 XT 터프가 170만 정도 풀렸어요 요거는 이제 불칸 API 그러니까 스팀 고사인 게임 위주로 하시면 은 여기 가성비가 좋은데요 근데 법용으로 쓰기에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하면 3080이 슈프림을 현 시점에서 가장 추천드립니다 s s d 도 마찬가지로 9치고 에버플러스 쓰시고 그거 아니면은 삼성전자 PM9A1 속도 좀더 빠른 거요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자, 3080은 일단 750안생기좋습니다750 750 보지 마시고. 셋 중에 걸으세요. 델타, GPS 850, 아니면은 시소닉 1000W 혹은 GM 850. 그리고 마니 크래쉬 2 850이나 1050W. 어, 총 다섯 개네요.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은 파워는 충분합니다. CPU 오버하기도 충분하고, 이 그래프카드 뭐 성능 전혀 저하 없이 잘쓸수 있는 조합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수냉 쿨러 갈 때는 3000M이나 DLX1 아니면 1200M 이셋 중에 선택하거나 뭐좀 고급진 거 원하시면 p 6 s 나 g t 5 0 1까지 이렇게 다섯 종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냉 가시면 다만 여러분이 공내외 가신다면 DLX1, 1200M 그리고 g t 5 0 1요셋 중에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 팬 성능이 조금 빵빵한 애들 뽑아드렸어요. 그리고 메시 타입인 애들. 자 그렇게 짰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앞에 2 7 0만 견적보다 이 340만원 견적이 게이밍 프레임이 한 20% 잘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자그 다음은 자업용으로도좀 생각해서 CPU에 좀더 힘을 준 인텔 최고급 게이밍 PC입니다. 이건 진짜 작업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순수 게이밍 용도로 사기에는 가성비가 좀 떨어진 조합입니다. 자, X73과 3080, 그리고 12900K를 이용한 조합,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380만원 견적입니다. 일단, 12700K가 아니라, 이번에는 12900K를 쓸 겁니다. KF하고 K하고 4만원 차이 나는데, 이 정도쯤 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상 편집 이런 거 한다 생각하거든요. 퀴신 크기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냥 KF 말고 K 사십시오. 12900K 가시고요. 여기서는 공랭쿨러 사용을 못합니다. 여러분 뭐 어세인3나 녹트와 UCBA 이런거 넣으면 안돼요 X730 십시오 x 7 3 only. 딴건 넣지마. x 7 3 넣으세요. 요거 넣으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Z690P가 되는데 혹시나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 터프게이밍 Z690 플러스 추천드립니다. 요거 진짜 강추드리고 혹시나 디포보드에서 가장 고급을 쓰고 싶다면 스틱스 A도 있으니까 요런 선택지도 있다는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송주님 저는 기왕 12900K 가는거 DDR5 미래를 생각해서 사고싶어요 하시는 분은 아스스 로그 막시무스 Z60 히어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 뭐미래 생각하면서 DDR5 비싼 메모리 사겠다는데 보드 밑에 등급 보는건 좀 아니죠 막스트리스 F급 이런거 보는거 아니죠 그냥 이거 가십시오 DDR5 생각하시면 가성배 생각하시면 DDR5 가는게 아니에요 가성배 생각하면 이거 터프 플러스 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i9에 B660 아니란 생각해요작업용도 쓰는데, B660은 대여폭이 좀 낮아가지고, 뭐, n.2나 PCIe나 USB 이런거 사용하는 총 개수가 줄어들거든요. 속도도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아시겠죠? 어, 터프? 아니면 좀, 그, D4 중에서 괜찮은 보드 쓰고 싶으면은, s t r x a 그리고 DDR5 미래를 본다면, Z60 히어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메모리는, 자이정도 견적에서는 돈 아끼지 말고 에이서 프레데터 3274 저거 16기가 두개 아니면 올로이 블레이드 right 16기가 두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전혀 게임을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만 삼선전자 메모리 16기가 두개 3200대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게임을 한다 생각하면 은 지금 3080 슈프림 쓰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용도라면 좀 고해상도 모니터 사용하신다면 3050 굳 제스한거 아까 갤럭시거였죠 어, 그거 쓰시고 모니터도 한개밖에 안쓰고 그래픽카드 가속기능이나 뭐 그래픽카드 전혀 영향 을 끼치지 않는 작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만 그때만 k 버즈 사서 내장그래픽 쓰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2번은 좀 별로 추천을 안드려요. SS는 마찬가지로 구치고 에버플러스 쓰면 되는데 이거는 작업용도 쓴다 그러면 1테라급 꽂고 그리고 뭐 추가로 SS 하나 더 달거나 하드 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성비에좀더 고성능 원하시면 PN9A1. 요거 가시면 되고요. 980 p r 는 좋긴 한데, 어제는 비싸서 별로 추천 은안 드려요. 근데 요새 좀가격이 내리긴 해서, 그래도 1TB가, 어, 24만 5만원 정도 내려오긴 했더라고요.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쓸 바에는 그냥 2번 쓴게 맞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존버형이나, 아니면 내장 그래픽 쓴다, 아니면은 3050으로 순수 작업용들밖에 안 쓴다 싶으면은, 안 쓴다고 하면은, 마이크로네스크래시2 7억을 쓰시면 되고요 게임밍 용도다 싶으면 은3080 넣었다 혹은 3080T나 3090넣는다 그럼 델타 850 플래티넘 아니면 시선닉 GX1000 아니면 마이닉 크래시2 1050W 요셋 중에 선택하세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200M, DLX1 아니면 p u s 아니면 GT501 아니면 은 메시파이 2XL이나 디파인 세 엑셀 이 정도에서 추천드립니다 무려 6개 추천해드렸고요 요 앞에급은 이제 기본패성 상당히 떨어지니까 케이스 내부가 좀 좁기 때문에 별로 추천 안드려요 최소 dlx1부터 시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자면요 마이첸900K는 현재 가장 좋은 게이밍 cpu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작업용 cpu 둘다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용들은 590X랑 비슷하고요. 게이밍용도로는 어느 제품도 이걸 따라오지 못해요. 3080을 넣든, 6900XT 넣든, 3 0 8 0 t 를 넣든, 3090을 넣든, 다잘 버텨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4K 게이밍 뭐할 거면 3080에 6900XT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여러분 예산이 480일 때는 아까 3080 슈프림 추천드린 데 그거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 예산이 400 정도 된다 그러면은 3080TI, 블랙 에디션 이라든지, 이런거 넣으시면 될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산이 500 가까이 된다면, 3090 넣으셔도 되는데, 사실 3090은, 지금 시점에 사항이 좀 가상비가 안 좋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순수 작업용도 쓰시는 분들은, 12900K에 3050에 32기가 메모 짰을 때, 약 250만원 견적 정도 된다. 아, 그렇게, 인텔의 최고급 PC 견적 보여드렸어요. 자그 다음에 인텔의 최고급 PC만 보여 드리면 사파죠? AMD 최고급 PC 한번 보여 드릴게요 송지님 AMD 최고급이라고 하 5900인데요 지금 5950 사면 호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 5950은 가격도 별로 안 내렸고 어, 총 금액이 좀 많이 뛰기 때문에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 그래서 5900X 넣고 짜는 견적인데요 자, 5900X에 3070Ti X570 견적 이거는 한 300만원하고 화이트 세팅입니다 5900X 정도면 은12700 노멀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 처지지 않는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충분히 안정성이 괜찮고 지금 벌써 출시된 지 1년이 넘었으니까요 어 비슷한 작업 성능이에요 12700 노멀하고도 어, 뭐게임 성능하고 작업 비슷하니까 5900도 나쁘지 않다면 할수 있는데 11700K랑 비교하면 은뭐 성능도 좀처지고 어, 싱글성능도 좀처지고게임 성능도 좀처지기 때문에 총 가성비는 솔직히 떨어지는 그냥 AMD 팬보이 전용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5900X 넣고 녹차 D15나 화이트로 짤거면 리안니 AIO360 화이트 넣으시고요 보드는 프라임 X570 프로 스 쓰시면 됩다딴거볼 필요도 없어요 요위급이 의미가 없거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로 짜고 싶으면 팅그룹 티퍼스 3700에 델타 CL18, CL18 화이트 버전 사시면 되고요 그냥 노멀하게 자금 용도로 쓰겠다면 삼순전자 3200에 c l 1 6짜에두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3070Ti 중에서는 현재 e m t e 블랙 에디션이 가장 가성비 좋으니까 요거 넣으시고요. 혹시 여기 가격이 오른다면, 오른다면 그외 저렴한 거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3070은 당장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110만원까지 떨어질 때 기다리고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970은 e v 플러스 쓰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혹시나 조금 고성능 원하시면 PM9A1 쓰세요. 파워는 델타 850 플래티넘 쓰시거나 좀싼 거라 하시면 은 마니크래스트 750W, 풀 모듈러 쓰셔도 괜찮습니다. 뭐, 1000W나, 1050W는 안 봐도 돼요. 제가, 이게 아마, 견적을 제대로 변경 안 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요거 요렇게 끼어넣을게요. OR이라고 해놓을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와서 5900에 너무 비싼 케이스 쓰기 좀 그러니까, DLX1 쓰거나, 아니면은, 1140M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만약에 화이트 견적 짠다 그래도, 요거 둘다 화이트 있거든요. 그렇게 어, 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7 12세대 노멀하고 비슷한 게임 성능, 그리고 작업 성능을 보여주는 엔 m 펜보이용 헌정 PC가 될 겁니다. 자, 그 옆에 거는, 5900에 3080 넣은 조합인데, 사실 이제는 이쯤에서는 제가 별로 권장안 하거든요. 말씀 700K 가는 게 확실히 게임 프레임 쪽도 잘 나와가지고 뭐 작업 성능이 야 크게 차이 안 난다 쳐도 근데 그래도 나는 AMD를 가고 싶다는 분들한테 권장드리는 견적이고요. 아까 조합은 요 앞에 얘기했던 건 완전 똑같아요. 5900X에 뭐 D15하거나 아니면뭐 X63 어 아니면 갤레드 AI360 가도 되고 보드는 여전히 X570 프라임 프로면 충분한 것 같고. 작업밖에 안하면 3200 메모리, 그 삼성전자 1 6개가 2개 가면 되는데 이거 뭐 3080인데 작업밖에 안하는 것도 좀 이상한 소리니까 어제가 해서는 이제 팀그룹 메모리나 아니면 G스킬 메모리 요거 3700짜리 가시니까 추천드리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3080 중에서 상급인데도 싼 슈프림 가시니 가장 비스트고 GPGPU를 한다 그러면 은 3080T에 가서 비디오 메모리 늘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어 블랙 에디션 3080T에 가시면 될것 같아요 SSD는 975 에버 플러스 가도 괜찮고, 뭐, 산수전자 PM9A1 가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980 프로 5 e m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이 좀더 좋습니다. 대신 ASG는 1년이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80 쓸거기 때문에 델타 850 아니면은 GX1000 아니, 면이 11050, 요거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 뭐, 2등급에 좋은 거쓸 수도 있죠. 어차피 MD펜이니까. 뭐, 디파인 7XL 가도 괜찮고, GT501 가도 괜찮고, PU s s 가도 괜찮고, 1200M 가도 괜찮은데, 성준이 하나만 추천드려고 그러면 PU s s 추천드릴게요. 자, 그렇게 견적자 면요 XMP 메모리 3080에 5900X에 수냉 쿨러까지 넣는다 쳐도 38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080ti 넣는다 해도 400밖에 안 나오는데, 마이센 7 0 0간 것보다는 약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마이센 7 0 0 k 간 것보다는 저는 그쪽을 더 추천드리고 혹시나 MD쪽으로 D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 견적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가성비 신경 안쓰는 미친 인텔 최고급 사양 로또 됐을 때 한번 사볼 만한 그런 견적입니다 자현존 최고 전원 CPU 마이센 9 0 0 k 를 넣고요 아우 ZC3놈이 이쁘더라고요 ZC4 RGB 넣어가지고 이쁘게 어, 꾸미고 그다 막시 익스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드 놓으면은, 이야, 뭐 이런 멋진 보드가 있나 싶은 텐데, 이거 놓고요. 이거 150만원이에요. 이거 누가 살지 모르겠는데. 이거 놓고, 지금, 6천하고6200 DDR5 메모리 나왔더라고요. 좀 비싸요. 한 70만원 하는데, 그거 집어넣고. 그래서 3090, 취향에 맞는 거. 뭐, 어이 익스트림, 슈프림, 불칸, 호프 중에서 제일 구하기 쉬운 슈프림인데, 뭐이 중에서 사시고요. 뭐, 한, 지금은 400만 안 해요. 360만 하더라고요. 좀 내렸어요. <웃음> 내려도 비싸. 삼성전자 <웃음> 980 프로를 두 개나 집어넣을 거예요. 이 테라로. 아우, 그러면 게임도 빵빵히 깔수 있겠죠. 거기다가 시선닉 플래티넘. 플래티넘 등급이라니. 내롤티랑 똑같네. 아, 1300W짜리 파워 넣을 거요 거기다 안테토크에 짤거에요 제가 안테토크 케이스 쓰고 있는데 이뻐요 이게 c n c 가공돼서 마감도 정말 좋고요 풀 알루미늄이어서 크기에 비해서 무겁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냥 비싸요 자 그렇게 짜면요 대충 한 900만원대 견적 나옵니다 1 0 0 0만원 조금 안나와요 웬만한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진짜 로또 당첨된도 한번 잡을만한 견적이고 도저히 정신가지고 지르기 힘든 고, 본체 가격이에요 근데 이거 주문 들어온적 있어요 <웃음> 재밌삼아 짰는데 주문 들어온적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웬만하면 현명하게 이 300만원 초중반이나 400만원 견적 정도에서 최고급 PC를 짜세요 최고급 짠다 하더라도 재미삼아 짜온 거예요 뭐 주문 넣어주면 거절은 안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1시간 동안 월경견적 설명드렸어요 어때요? 월경견적좀 바뀐 면이 있죠 여러분 입장에서 충분히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피 자막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밑에 댓글로 의문사항 남겨주시면 답변 한 3일 뒤에 보고 다 다뤄드릴 테니까 밑에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견적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아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웃음> 자 가요. 여러분 빠이빠이